십니까? 오늘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벤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폐암은 사람의 폐에서 발생하는 그 암입니다. 아, 암은 이제 영어로 렁 캔서인데 이제 그 종양에는 이제 악성 종양이 있고 양성 종양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 악성 종양 반드시 이제 치료해야 되고 매우 사람에게 어, 위험한 이제 런캔서, 폐암에 어,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벤젠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폐암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고 그런 보고나 연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폐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암학회에서 2018년에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벤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벤젠은 탄소 6개, 수소 6개로 되어 있고 평상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뭐 평면형 구조고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음 벤젤은 그렇게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사용해 봤을 때도 약간 향긋한 냄새 정도였던 걸로 기억, 기억합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유독한 것들도 워낙 많아서 예, 벤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알고 나서는 조심스럽죠 네. 그리고 벤젠은 휘발유하고 비슷한 정도의 물성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에도 일정량의 벤젠이 들어가 있고 어, 벤젠 없이는 아마 자동차가 가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8년에 국제암학회 IARC에서 모노그래프를 발표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볼륨 120, 어, 벤젠 소책자에서 어, 벤젠과 의폐암에 관한 부분을 어, 언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방대하다. 한 300페이지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Evaluation and Rational이라고 해서 평가와 해석입니다. 어, 이거는 해석은 이제 미키니스틱 데이터로 해석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평가 부분 인간의 발암성, 바람성, 동물 발암성과 전체 평가에 있는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 벤젠의 인간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벤젠은 성인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만성 골수성 백혈병, 소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폐암에 대해서 양성 연관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소수는 벤젠이 비호지킨 부종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유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개의 작은 소수자들은 폐암에 대해 양성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동물에서 벤젠의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벤젠은 인간에게 발암성입니다. 과거에는 저 빨간색으로 쳐지는 폐암에 대해서 양성 연관성이라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 의견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양성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가 지금은 폐암도 양성 연관성에 있어서 발암성 물질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벤젠은 인간에게 발암성이고 그룹 1입니다. 그룹 1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벤젠과 폐암이 이제 그룹 1이냐, 요것과는 별개로 벤젠 하나, 벤젠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룹 1로 등, 이야기 되는 건데요. 어, 요거는 이제 국제암학회에서 어, 인간의 그 발암물질을 몇 가지 구분을 한 겁니다.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리고 그룹 3 입니다. 그룹 1은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그룹 2a와 그룹 2b는 어 이제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매우 높은 물질들을 구분한 것이고, 그룹 3은 어, 그룹 3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인간에 대한 바람성이 없다 라고 이제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바람성이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중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룹 3 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발암 물질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젠은 전체 평가로는 그룹 1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 어, List of Classification by Cancer Site라고 해서 몸의 각 장기별로 어,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는 Cancer Site가 있는 줄이고요 여기는 몸의 각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보이시죠? Long. 그러니까 폐암입니다. 폐에 발생하는 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충분한 발암성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제한된 발암성 증거, 어, 벤젠은 그 폐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벤젠은 이제 제한된 발암성 증거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느냐 면 부터 벤젠이 폐에 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이제 벤젠이 그래서 발암물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학상의 학술적인 논쟁에 그침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폐암을 앓고 있거나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이나 행정상의 처분에 직접 연관이 될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작은 어떤 도움이나 어,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